아, 그러면 지금 딱 브랜드가 됐어요. 여기 가도 나오고 저기 가도 나오고 어, 뭐 지금 서울은 네. 아니라 천안 지역에서는 완전히 지금 그쵸. 그러면 네네. 스타신 거잖아요. 아니, 스타까지는 그러면 어, <웃음> 네, 네. 많이 네, 노출이 되니까 어, 네, 아예, 노출이 많이 네,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브랜딩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네. 개인 브랜딩도 굉장히 그쵸. 중요한데 네.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열 명의 보험설계사가 있는데 고객이 그열명 중에서 안주원을 선택해 된 명확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왜런데 네, 네, 근데 아. 똑같은 그 보험회사의 정기교육을 받았을 때는 정규교육을 받을 때는 없더라고요 제가. 음. 그래서 뭔가 이 교육 외에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뭐 외부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남들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화를 받더라도 어떤 친구는 매번 뭐 도와달라, 돈 빌려달라, 뭐 가입해달라 이런 전화는 저도 받기 싫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항상 뭐 저한테 정보를 주거나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 받는 게 너무 기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네 우리가 고객한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만의 보상 공부를 하든 어떤 거에 있어서 좀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추고 그 음. 과정들을 내가 SNS에 계속해서 브랜딩을 시켜야겠다.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 영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었고 을 음. 리크루팅도 이런 위치로 이제 접목을 시켰었죠. 음. 그... 유튜브 강의 중에 그 생각나네요. 네. 태아보험 전문가분. 아 네네네. 그 분은 그냥 계속 태아보험의 브랜딩을.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제대로 음, 한 거죠. 세부적인 음. 포지셔닝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쵸. 보험도 되게 부대가 많아요. 어우 저는 모든 보험을 다 해요. 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 저는 네. 보상 쪽을 잘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네. 뭐 어린이보험 네. 쪽에. 그쵸. 저는 네네. 뭐 어그 뭐, 생보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뭐 어, 손보 쪽 이쪽도 네. 물어봐도 되요 뭔가 네. 이런 특징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다 잘해요, 아니라. 그렇죠. 뭐 독창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이 방송 보시 영 우리 F P 나 F C 님들한테 꼭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뭐냐면은 세일즈라는 건게 단순한 게 뭐냐면 음. 성공관리가 단순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결국은 기대 이상의 맛이 나오면 또 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대 이상의 어떠한 유무형에 뭐가 오면 우리가 또 그분을 또 만나고 싶듯이. 결국 느낀 게 뭐냐면은 장사가 되건 사업이 되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이상의 어떠한 걸 얻게 되에또 사게 되잖아요. 음. 음. 어, 그래서 단골 손님 만드는 건데, 네. 그럼 결국 우리는 나의,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 기대 이상, 그럼 그걸 보험이든 보험금융이든 기대, 기대 이상을 해주게 되면 반드시 재구매가 음. 발생되거나 소개가 터지게 돼있거든 네. 고객 만족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기대 이상을 주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자신에 하는 기대부터 충족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신입들한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입사할 때 기대가 있을 거다. 그 기대를 1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 반드시 당신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분명히 하는 순간에 결정도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멘토를 만나야 되고 교육 시스템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음. 또 이러한 음. 것들을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항상 하거든요. 나는 내 기대를 내가 충족시키고 있는가. 음. 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진짜 생각 4시에 일어나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 운동은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남의 기대를 충족시켜요. 음. 음. 그 음식도 음.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먹어도 진짜 맛있는 음식은 팔아도 잘 팔린다고. 음. 자기가 먹어도 약간 그렇죠. 그렇거든. 그러면 <웃음> <해놓고> 고객이 먹겠어요, 그걸. <웃음> 그래서 그 프로그램 뭐 화내시는 일이 많아요, 그쵸, 막그 사장님들한테 네, 막. 예, 네, 네, 많이 그러니까 네. 어, 화내시더라고. 화내고. 뭐. 그 사명감인 거지. 음. 맞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상당히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다음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 까먹고 그거 제작기예요. 열시부터 여기 음. 있는데 벌써 1 0시6분이네 네. 아이고 네. 어떻게? 어, 죄송합니다. 아, 아쉬워야 돼. 그래야 네, 다음에 또 그렇죠. 모시고 저도 올라오시기 위해 정말 네, 많은 얘기도 나눴는데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네. 어,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웃음> 네. 끝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네. 끝으로 어, 끝으로 하,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음. 그 이제 영업. 환경에 있다 보면은 정말 힘드신 일들 이제 많으실 텐데 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분명히 공감되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배워 배우셨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마음가짐도 리셋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간이 음, 되었으면 좋겠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머릿 속으로 좋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메모한다는 거, 저도 기억나는 게 메모하는 거, 리액션하는 거 어,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 번 보시면 돼요. 다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